알겠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두를 것 없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도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쏜설 같다고 하는데 당신 시기엔 화살이 없어날 사라지게 해보지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시간이 쏜설 같다고 하는데 당신 시기엔 화살이 없소 사도 그대 없 다야 할 길은 언제나 가지 Last blood. Tunnels으로. 진작에 왔어 피할 수 없고. 할수 진작에 왔어. 여흘길은 언제나 갔지 적을 처치했 시 간이 허비 되고 있 어, 과연, 한기라뭔 자나가 서도, eso. 이기는. 동작 왔어 얼굴은 먼저 <목소리> 나갔지 honk 도없 s 그리고도 없어. 헐기는 언제나 갔지. 알겠어. 탑을 타게 해.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소도치요.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진작에 왔어. 서두르시오. so 진작 가야 할 길은 언제나 갔지 <놀람> 이해어알겠어 여흘 길은 언제나 갔지. 다 처치했습니다. 알겠 하게 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눈악은자이나다것이 나온 것처럼 二叔。<音><音>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했습니다.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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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쓰고 있어. 시 저의 억척이가 곧 재생성됩니다. 피할 수 없고 저의같제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알겠억가곧재생성됩 저간업재으를파괴으습니아 으아! 업재으를 파괴했습니다. 호탈을 파괴했습니다. 호탈을 파괴했습니다. 얼길은 적을 처치했습니다.